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주 여행 영상의 마지막 편, 바로 제주 맛집 2편 영상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첫 집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찾은 곳은 회심이라고 하는 몸이 소발을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이제 수요일은 휴무구요. 영업시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주문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어 있구요. 지금 제가 이제 오후 거의 이제 마감하는 그 시간대에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구매한 거는 이제 고등어 참깨 소바, 제주 소바 했는데 제일 사실 먹고 싶었던 게요 개우초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솔드아웃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 없이 이제 성귤, 성게 유부초밥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절인 토마토라고 있어요. 요거 어, 괜찮아서 요거 어, 주문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키오스크 하고 나면은 제 주문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지 돼요 네, 늦은 시간이라서 웨이팅은 없이 이제 바로 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 보니까 생각보다 일하시는 분들이 꽤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재료는 잘 섞어서 어, 먹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밑에 좀 가라앉은 것들이 좀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섞어야지 됩니다 네, 먼저 사이드 메뉴부터 나왔고요 이제 기본적인 피클 두 가지를 줬고요 이게 성게 유부초밥인데 밑에 있는 건 토시예요 그리고 이건 절인 토마토인데 이제 껍질까지 다 까가지고 절인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여기에 온 것은 이제 제주소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근 소스라고 하는 저게 있고 그 다음에 톳 그리고 이제 전복찜이 이제 올라간 그런 소바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건데 이제 고등어 참깨소바예요. 그러니까는 초절임한 그 고등어하고 이제 참깨소스를 이제 넣어서 어, 만든 그런 소바라고 보시면 돼요. 초절임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해소바있잖아요 그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당근 소스가 상당히 부드럽고 좀 고소한 그런 맛이 납니다 국물까지 적셔서 이걸 이제 먹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면 같은 경우는 탱글탱글하니 아주 잘 삶아졌고요 쯔위의 그런 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그 몸이 소보하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심심하다? 이렇게 해도 느껴질 수도 있고요. 전복 이은 경우는 저온에서 오랫동안 찜을 한것 같아요. 렇게 해서 아주 게드서게 먹을 수있게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전복. 그이고이제고등어이 참깨 소서 이렇게 해이제잘섞어서이으라고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서이렇서서서 자, 이거는 이제 참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텅, 탱글거리는 그런 면하고 이제 참깨의 고소함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 주된 그런 맛인데 초절인 고등어에서의 그초 있잖아요 식초의 맛은 거의 없어요 거의 생고등어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 고등어는 비리지 않고 신선했습니다 일반적인 모밀의 그런 깔끔함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참깨나 이제 이런 소스들이 고소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색적인 그런 소바 거기다 이제 고등어를 올려서 먹는 이제 그런 소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재미있어요 움직이 이거는 땅콩국 때문에 그 고등어에 그 비린맛이 하나도 없 근데 고등어 자체가 1도 안 비려 네, 아내는 고등어 잘못 먹거든요. 근데 비리지 않다고 좋아하네요. 그리고 이제 엄청 달아요 엄청 맛있네. 스테비아만나 그런 걸 사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달고요. 원래 게 소바에도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게 유부 초밥인데 겉에 우에는 이제 성게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초밥이 있고 겉에 이제 유부로가 돼 있어서 이제. 그을려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톱 밑에 있는 것도 맛이 좋고요 요게 맛이 괜찮아요 그 고소한 음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음. 고소하면서 풍미가 약간 그 버터 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밀 소바는 이색적이어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 싫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그런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어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그냥 백반 파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한만 원, 일인 만원 정식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갈치국 수육, 멸조림, 옥동구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기본적으로 다른 식당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으면 대추치 한잔 주시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자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갈치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죠. 옥동구이그 다음에 멸조림, 멸치조림이죠. 그리고 이제 갈치회와 이제 소육 어,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갈치국은 음, 생각보다 살짝 비리였어요. 제가 다른 이제 갈치 전문점에서 먹었을 때는 이제 그런 거못 느꼈었는데 조금 비린맛이 있었고 옥돔구이는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옥돔인지 옥두원지는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메조림. 이거 짭짤하니 이제 이건 밥보둑입니다. 밥에 하나 딱 어, 얹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수육은 잡내는 없는데 살짝 퍽퍽한 느낌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막 나쁘진 않아요 갈치회는 특별한 맛 없고 그냥 그냥 저냥 아, 이건 구색인 것 같습니다 자 1인 만원에게 이렇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sns 태그하면 요거 수제청 하나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오는정 김밥 정말 유명한 김밥집이죠 자 여기는 김밥 먹으려면 전날 방문해서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찾아가야 돼요 자, 아내가 김밥을 좋아해서 이걸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자, 가격대는 일반 김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 3,500원 4,000원 선 이게 올때다 눌려 갖고 찌그러졌어요 자 일단 김밥은 맛있습니다 어, 아주 맛이 괜찮아요. 이거. 아, 요거 좀 독특하면서도 또 고소하면서도 이제 깊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그리고 튀긴 유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기의 고 오는정 김밥. 요게 저는 제일 맛이 괜찮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김만복 김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뭐 체인점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김밥 한 개가 7,5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메뉴판 보고 진짜 궁금해져요. 도대체 어떤 김밥인지? 김밥 몇개 이렇게 산산데 3만원이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게 7,500원짜리인데, 이 전복이 이제 들어간 밥이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그런 색기 음, 나는 거고, 오징어 무침 요거 5,000원짜리 따로입니다. 이게 세트 아니에요? 정말 왜 이게 7,500원일까요? 어, 먹어 보고 아, 이해가 잘안 됐어요. 음, 계란이 이게 음, 그 일지... 아니야, 그건 다 근데 이게 음. 안 이게 좀 특이해. 네. 계란하고 밥하고 입에서 따로 놉니다. 그니까 식감이 전혀 다른 거죠. 또이 밥을 보게 되면 이게 전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살짝 비려요 네, 저희 동네 아주 양 많고 맛있는 그 대원 김밥 집이 있어요 숨겨진 김밥 집이에요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리뷰하도록 할게요 자이 김밥은 정말 킹받습니다야 가격하고 맛하고 정말 후덜덜 하네요 <웃음> 네. 오늘 이제 맛집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